언니, 지금처럼 살기 VS 20억 받고 무인도에서 1년 살기 저는 그냥 거. 가만히 있었다 1년에 20억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언니가 지금 20억이 아파서 무인도로 하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장난이에요 날라가요 바로 진짜 장난이에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안되지 이렇게 물어 네,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해운초살아도 무인도 직접 가요 아, 진짜? 네 1년 동안 무인도가 네. 많고도 없는데 거기서 뭐 시민 정도 만나보고 밥도 없는데? 밥은 먹고 뭐. 물도 없는데? 물음 은 물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언니. 무인도 가면은 정수... 소금물 해가지고 맞아, 정수 맞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데 그거는 이제 가기 전에 음... 그거 하고 가야죠. <웃음> 저 그거 봤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만원책 있잖아요. 저 그거를 또 뒤집어지게 어가지고 정보가 많아요.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그거를 들고 가면 되어 맞아 맞아. 백과사전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웃음> 네. 그런데 가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요. 냉이, 쑥, 달래뭐 질갱이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를 다따라가고 삭혀가지고 숙성시켜 먹든지 하고 김치 없는 어. 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어, 물고기 같은 것도 응.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해야죠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 물은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끓여야 돼요? 이렇게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증기를 이렇게 뭐세로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흘러내리게 만들어서 음, 떨어지게 어. 빗물 받아먹고 근데 언니 진짜 잘 지내실 것 같아요 뭐인들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약간 서바이벌 하듯이 근데 왜 떨어져요? 여기서 편하게 사용될게요 그럼 그래요 <웃음> 야 우리야 20억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돈 벌어보겠다 언니 시0억내1 시복, 0만 네 해도 너네들시 10억씩 준다 그러면 1년 동안 모인터 살래? 가죠 가죠 그래. 그럼 너네들이 모니터지다 가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네저랑 저랑 다 가가지고 10억 1 0 오늘 배 지금 도착했어 내뭐 먹을 건데? 일단 물고기를 일단 있나잠시나 봐야겠어 물고 잡을 건데 손으로? 그냥 가가지고 작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나무까지. 제가 또 뒤집어진 또 해군 출신으로서 제가. 가사 <웃음> 워프 <서프워프> 해가지고 뭐. 아. <웃음> 선크림이 없으니까 저희 다시 일은 못할 것 같아. 피부고다 상해서 오는 거. <웃음> 그럼너는 남자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어, 근니 어떻게 돌아가? <웃음> <거 만드세요. 웃음> <웃음> 어, 안 되나요? 예. 우리도 가사까지까지 뭐, 그거 할 거야. 저기 뭐야, 맞잖아. 일년 버티고 그 돈으로 <웃음> 전신 한번 때려야죠. <웃음> <웃음> 그럼 너 나한테 내가 네 젊음을 10년에 10억에 살 거야. 난팔래 네. 33세 바로 얼굴도 싹풀거 같아요. 33세? 네. 너는 저는 못할 거. 저는 얘보다 나이 4, 리많으 <웃음> 그럼 서3 3세 되는 거야. 나이도 3른세 30, 10억 주는 거야. 네. 아니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너의 뭔가 그 10년이라는 그게 있잖아. 세월이. 아니. 남들 <웃음> 얘기 듣지 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 팔래요 근데 <웃음> 우리 아, <그래요>? 언제 돈 <웃음> 모아서 10억 모을 아, 거야. 수0서에1 0 맞아, 10년 동안 10억을 못 모으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파는 게 맞는 거같아니 나는 만약에 젊음을 돈으로 살수 있으면 사고 싶어요. 이아들 10년 살면은 38 되잖아요. 어 그리고 제 생각 없는 면 하나 꼬셔서 또 10년 살요그럼요스물28 되는 거잖아. 20억에 28. 덟 그럼 언니 날아다니시겠다, 20대에 만나면은 그냥 나는 아기세랑 15년 살아봐, 16년을 살아봤으니까 보증된 숙표잖아, 아기세는. 그래서 난또살것 같아요. 로맨틱하다. 나는 저 친구랑 또 살고. 근데 부러워요. 음, 언니처럼 음, 그렇게 항상 뭔가를 감정도 나누고 좋은 일쓸 뿐에 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아. 아, 그리고 동이도 또살것 같아요. <웃음> 왜냐하면 동이가 어릴 땐별나긴 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아 이마에 내 말을 잘알아듣는 게가 음, 어디 있을까. 근데 동이는 언니보다 먼저 떠나잖아요. 그게 좀 슬프죠? 또 태어나면 되죠 걔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되죠 그래서 뭔가 강아지 보면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물론 이제 떠나면 많이 슬프겠지만 괜찮은 게사랑으로다좀 100살까지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슬, 많이 슬프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 살고 싶은 수명대로 다 살고 정말 편하게 있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뭐 아픈데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양제도 내줘 밥도 내줘 지 자고 싶으면 자 매일 씻겨줘 덜 밀어줘 우기는뭐 내가 봤을 때는 남부를 거 살다가니까 그냥 만약에 아파서 죽거나 이러면은 좀 마음이 쓰일 텐데 얘는 나이가 꽉 차서 이렇게 뒤에다리 건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렇게 하진 않아 막상 보내려고 하면은 진짜 슬프겠지 응. 왜냐면은 그쵸. 마음의 준비라는 게 준비가 안 되잖아요 막상 이제 또 친구가 만약에 내일 아파하고 꼴딱꼴딱하고 있으면은 도 손이 안 잡히고 어. 눈물이 나오고 막 슬프고 하겠지 아가씨가 좀 모자가니까 네, 고생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바이바 바이. 네, 안녕히 가세요.